호세아스 강의 일곱 번째 강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성경 본문은 호세아스 4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구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양하되 참나무와 포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어,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니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가늠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가늠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폐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는 행음하기를 맞이하니하며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쌓나니 저희가 그 제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웃음> 예, 이, 오늘 읽었던 사장 11절부터 어, 19절에 <웃음> 그 내용은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에 대한 여와의 호 책망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4장, 4절부터 19절까지 나오고 또 5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고 이어서 이제 또 <웃음> 제, 제사장에 대한, 그, 범죄한 제사장에 대한 심판 경고, 경고가, 어, 이어지는데. 아무튼, 그, 그, 단락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4장에서 7장까지는 호세와서 본론 첫 번째 중에, 그첫 번째, 그, 이제. 본론, 두, 두개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본론에, 이제, 첫 머림말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본론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 우리가 늘 살피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어, 언약의 주류에서 밀려나 있었지만 언약 백성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저들은 그 열두 지파 중1열 지파로서 그할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 가지고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온전히 서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위치는 그 특권은 그 권리는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으니까 그그 그 특권 그 위치의 특권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그 길을 닦는 존재들로서. 그 자신들의 신행을 다 해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적으로 주어져 있는 그런 그리토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모든 제도 형식 그 속에서 그리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야 될그 책임이 있었던 것이에요 <웃음> 그런데 저들은 이제 그리토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신행을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미 복, 복을 받아가지고, 언약, 어, 그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 됐는데, 이, 그, 그걸 잊고, 그, 신행을 해서, 하나님께 뭘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의 하나님과 같이 만드는 거죠. 이교도들이, 교도들이 믿는 하나님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개시, 점비 계시의 씨앗, 씨앗 형태에서도 그 그리토와 그 그리토의 인격과 사역이 다 제시되어 있었는데 오실메시아를 통한 회복과 구원에 대한 내용이죠. 그것이 있었는데 저들은 현실에 늘 갇혀서 현실적으로 행복하고 번영하고 그 안에서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는 그런 것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을 한 거죠 그리토를 드러낼 그 수단들을 가지고 자기 행복과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는 신약 백성들의 거울과 같은 모습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신약 백성들의 그 세상과 혼합해서 살아가는 그런 가늠과 똑같아요. 그래서, 구약의 그우상숭배에도가음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뭐, 신약의 야고보서 같은 데도, 이제 또 히브리서 같은 데도, 그, <웃음> 세상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에서 무슨 영광을 누리고, 행복을 처, 처, 찾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우상, 가음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계시록 뒷부분에 와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그술 취한 자들, 뭐, 가늠하는 자들, 도적질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을 한게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 또, 이런 계시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 가야 될 바가 뭔가, 그걸 공감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정상한 거죠. 네, 근데 저들은 그 직분도 악용하고, 그 백성댐의 신분도 다 팽개치고, 또, <웃음> 아주 그, 그 영광의 기업을 또다 황폐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미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웃음> 4장 1절로 3절이 이제 4장 1절부터 그 7장 16절까지 이어지는 그첫 번째 그 전체 내용의 이제 그 머릿말과 같기도 하고 또첫 번째 단락 4장 1절부터 5장 14절까지의 그첫 번째 단락의 머릿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것, 그것을 어 말하고 나서 이 제사장과 백성과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책망하시는 어 내용이 나오는데 불의한 죄사장의 죄들부터 아주 지작하고그 다음에 음란한 제사에 대한 책망이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예,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다 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중간까지 했어요. <웃음> 그래서 12, 13절까지 사실은 한 거와 마찬가지인데 이제 14절 내용 좀 보고 나머지 이제 15절부터 1 9절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행음한다고, 여기서, 어, 말합니다. 당시 사회를 주도하던 남성이 자기 행복을 위하여서 우상을 섬기니까 딸들이 제사장과 음행하게 합니다. 입에 담기도 힘들 만큼, 미친, 정신 나간 짓이지만, 가문의 영광을 위한 명예로운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헤로도토스, 유대 역사가 아그 기록에 보면 이런 게 이제 기록이 되는데 대제국, 제국 바벨로니아에는 제국의 중심에 세운 신전에서 높은 가문이든 낮은 가문이든 모든 여자는 평생 한번 반드시 외관 남자와 성행위를 해야 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짓이 제국의 중요한 법으로 둔갑한 이유가 바로 자기 행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스스로 못할 짓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데 실제 형식은 다 취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마음이 떠난 거 있잖아요.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의 법에서 떠나가 있고, 믿음의 법에서 떠나가 있고, 약속의 법에서 떠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의 이제 율법적 어, 율법적인 법, 그러니까 그걸 율법주의적인 법, 그걸 지켜가지고 뭐 하나님의 영광을 얻,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웃음>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가정이 형통하고, 사업이 성공하고, 몸도 건강하고, 뭐, <웃음> 신통하면 뭐 인통하고 물통한다. 뭐, 그런, 그런 얘기들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다 실세처럼 주장되어 있는데, 가난이 저주이고, 뭐, 가난한 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뭐, 그런 걸로 이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자식이고, 뭐 남편이고, 아내고, 다 세상에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게 바로 이런 음란한 것과 음행하는 것과 아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면 예배당 안에서도 범죄하고 나가서도 범죄하는 거죠. <웃음> 우리 죄는 그만큼 끔찍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려고 지금도 인생의 죄를 억제해 주셔서 도덕과 인륜이 세상에 아직 어, 어, 있는 것입니다. <웃음> 이 은혜의 왕국을 전진시키기 위해서 그이 권능의 왕국의 왕으로서 저들이 사실은 주님이 제어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멸망할 그런 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걸 제어하셔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세계를 이루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여인들이 음행하더라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웃음> 왜 그런가? 벌하지 않겠다 하신 것은 죄로 여기지 아니겠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 두려운 죄로 이스라엘을 곧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 그 이유는 이제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하신 것입니다. 이 여자들만 미쳐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남자들이 세상의 요구대로 다 살아가는 거죠. 육신의 요구대로. <웃음> 남성들이 나라와 민족과 가문의 행복곧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무서운 죄를 지은 탓에 여인들도 저런 끔찍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처럼 언약 백성이 이런 죄를 지은 것은 제사장이 가난안 제의 풍습을 도입한 탓입니다. 가뜩이나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절기 변경하고 성소도 이제 배들과 단에 이렇게 두고 또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삼고 그러니까 뭐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이익의 수단이에요 정치하는 어 정치가들도 마찬가지, 왕들도 마찬가지고 권력자들도 다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지도자들도 그렇 그렇다 이만그 <웃음> 그들의 그 이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면서. 이제, 자기, 에, 자기 부를 창출하고, 자기 행복, 번영을 추구하는 거죠. <웃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여호와의주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뭐, 요즘은 뭐 그런 게 별로 없는데, 그, 불과 뭐 20년 전만 해도 뭐, 입시철이나, 아무튼 그 애들 <웃음> 그 취약철이나 뭐 취업철이나 뭐 이런 데면뭐 백일 새벽기도 뭐,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었잖아요 뭐 릴레이 뭐 철야기도 뭐 그런 것들이 다 세상 뭐 절간에서 뭐 이루어졌던 것들인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쓰는 거죠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교회가 왜 존재하고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이걸 알지 못하고 항상 어그 자기들의 행복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총체적으로 난국이니까 어 북쪽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균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깨닫는다는 표현이 호세아서에서 모두 세번 나오는데 두 번은 이제 14장 구절에 함께 나옵니다. 이 말씀은 앞절에 푸른 잣나무이신 여호와에 관한 교훈과 붙어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아닌 다른 곳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섬기는데 이 여호와께서 장자 푸른 잣나무가 되어서 이스라엘더러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웃음> 선지자는 누가 시에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에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런 일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부르며 죄인은 이 교훈에 거쳐 넘어지리라고 합니다. 이 교훈은 결국 메시아를 보낸다는 예언인데 메시아가 오실 때 가장 경건하다고 자랑하던 이들이 메시아의 교훈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 무상 섬기는 이들도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 대망하고 있죠. 구주 세상의 구주인신 메시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총체적인 난국이죠. 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구약에서 모든 신행은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것이 아니면 다 헛된. 열심히 되고 헛된 그런 봉사가 되고 헛된 충성이 되는거죠 그리또 중심에 신약에도 그리또 중심 그리또를 드러내고 그리또의 영광 그리또의 이름 그리또의 나라 그리또의 권세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신행이 아니면 다그 헛것이에요 헛된 짓을 하고 있는거죠 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오신 우리는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신행이 모아져야 되고 또그 안에서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스킬더 클라스 스킬더 네덜란드 해방파의 그 31조파라고 하는 해방파 신학자 대표 신학자인 스킬더의 책을 조금 읽었는데요. 그 스킬더가 주장한 것은 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담는 삶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인격이 어떤 존재인 중보자로서 왕, 제사장, 선지자이잖아요. 예? 이성 일인격인 가진 중보자로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했다 할한 한다 이말 <웃음>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스킬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에덴의 회복이고, 에덴에서 목표한 대로의 회복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들이었는데, 타락함으로서 그걸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일을 회복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와 하나가 되면 그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로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이게 다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신약의 삶이 아니면 그신행이라는게다 헛거예요. 자기 그냥 행복과 안위, 평강 뭐 현실적인 이런 거를 생각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이제 이교도의 신앙 생활과 같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부인할 수 없도록 그 사랑을 부인할 수 없도록 주셨잖아요. 그걸 그래서 그 그걸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단순히 believe, 믿는 게 아니고요. believe in, 그게 항상 같이 붙어 있어요. 동사 구로서. believe in의 원어적인 의미는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시인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believe in, in이 꼭 같이, 우리말로는 그냥 믿는다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게, 그, 빌리브, 이 항상 붙어 있다. 그러니까, 믿는 것만이 아니고, 신뢰하고 따른다. 그 뭐냐면, 그 그리도의 그 인격과 사역을 들은, 그리도의 왕 되심, 선지자 되심, 제사장 되심을 내 인격과 사, 사역으로, 하, 저 그리도 하나가 된 존재로서 그걸 드러내는 거죠.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스라엘의 그 신행과 똑같다, 임마. 그 우상숭배하는 신행과 똑같다, 임마. 그리 도 중심의 삶이 아니 그냥, 그래서, 제가 뭐 설교라고 하는 책도 이제 아는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하는데, 그 설교에도, 그 설교의 그 키포인트, 키 메시지, 키 문장, 또 주된 주제, 주제 내용이 뭐냐? 그게 복음인데 복음이 뭐 뭐가 복음이?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매매 설교에서 드러내는 게 진짜 설교다. 사도행전에 바울이 계속 그리스도를 드러낸. 근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난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왕대신선지자대신그제사장대심을그그 그 왕이 뭡니까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죠. 자기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사회를 다스리고 다스리는 거죠. 다스려야 그게 그리스도 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성격을 나타내는 또 제사장은 또중보로서 대신 회개하고 기도하고 대신 헌신하고 그게 그 제사장의 역할 아니에요? 그리고 손자는 주님의 입이 돼가지고 그 복음의 말씀을 그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사역을 잘 해명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먼저 받아서 그걸 전하고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안만 얘기해 봐야. 알맹이 없는 껍데기다. 그리토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토의 인격과 사역을 드러내는 그것,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로서의 그리토 중심이 된다. 그게 아니면 이교도들의 그 신행과 똑같다. 지금 이, 이 이스라엘이 형식을 똑같이 제사드리고 결기 지키고 뭐 제사, 무슨 죄지면 나와서 회개하고, 뭐다 했어요. 그런데 늘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고, 구속사 안에서. 그리도에 나가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종교 형식, 하나님이 주신 종교 형식의 특권을 자기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쓴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 이, 이교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한다. 그래서 성전 안에 뭐 일월 성신을 섬기는 거, 동방의 그뭐그 동방의 그, 뭐, 그, 그 신상들을 다그 에스겔이 그그 그 성전 안을 가만히 구멍 뚫고 쳐다보니까 지금 성전 안에 그런 우상이 다 들어와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중심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면 이 안에 우상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리토와 하나가 돼서 그리토를 드러내는 존재들인데, 나, 나는 이제는 지나갔고, 에? 나는 다 그리토와 함께 죽었고, 십자가에서. 그리토와 함께 산자로서 그리토를 드러내는. 그게 첫 에덴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고, 그 충만회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실질이에요. 그게 성신의 인도를 받는 그, 아주 실 이해가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가까이 아니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이제 언약의 나라가 세상처럼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이게 뭐 며느리들 딸들 욕하지 말아라. 아들 아들들 저기, 다 나가서, 남편들도 다 나가서 창기하고, 그게 창기라고 하는 건 세상 사상에 쩔은 사람들하고 접하는 거 아니에요? 예? 세상의 행복, 세상의 용광 하나님 없이 행복하고 번영하고 쾌락을 누리는 그 문화에 다 나가서 정신을 빼앗기고 살아가면 그게 창기하고 살아, 놀아나는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주님이 그, 그 안에서 그러나 밖에서 그러나 똑같기 때문에 생만을 차라리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거기 이어서 15절로 19절 음. 거길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드아웬으로 베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음 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저희는 마시기를 다하고는 행음하기를 맞이하니하며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쌌나니 저희가 그재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이교이 이 부분의 교훈을 잘 받기 위해 먼저 유다는 범죄치 말아라할 것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죄를 범한다는 낱말, 히브리어 아삼이라는 낱말인데 죄 지은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유다더로 죄 지은 책임을 지, 지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행음했으니 행음한 그들이 죄 지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내용이 이달락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재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북이스라엘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아 너는 했는데 너희는 길갈로 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너와 똑같이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나라 전체를 부를 때는 너라고 말하고 나라를 이루는 백성들을 그 말할 때는 너희라고 말합니다. 내 열조의 하나님, 음. <웃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음, 길갈로 가지 말고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라한 뜻은 베데를벳 아웬으로 어, 표시한 뜻. 하나님의 집인데 이게 우상의 집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웃음> <웃음> 베다외는 베델 동편에 있는 성을 가리킵니다만 이제 베델 큰 범위 안에 이제 그베다인이 있는 거죠. 베다인의 송아지라는 표현을 보면 호세아가 말하는 베다외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던 베델을 가리킵니다. 그처럼 길갈은 호세아만 아니라 아모스서에서도 우상숭배의 중심지로 나옵니다.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 아무그 4장 4절에 보면 베데레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베데레에 올라가서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은 실로 가징한 것입니다 자기 꿍꿍이로 자기 목표가 있으면서 와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진짜 가증한 거잖아요 우상 숭배를 가증하다고 했는데 예, 그거 똑같다고 하는 거죠 여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은 여와를 최고 재판장으로 모시는 행위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여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마음은 거룩한 감각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범죄한 줄 모르고 얼마나 두려운 처지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자기 행복에 눈이 어두워서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데도 그거는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러고 자기가 받은 축복, 행복, 뭐 외형, 형식, 이런 거나 자랑하는 거죠. 이제 율법, 성전, 뭐 아브라함, 이런 것, 이런 것. 약속 이런 거나 자랑을 해요 그거 가지고 자기 행복을 구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거룩한 감각이 없어진 거죠 수치를 모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소경이고 아주 그냥 귀머거리고 벙어리 같은 모습이 됩니다 아무튼 그 이유가 16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완강함은 폐역함과 함께 나오는 것처럼 서로 비슷한 뜻입니다. 완강한 암소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하게 짐작됩니다만 우선 목자의 인도를 받아 푸른 초장에 누운 어린 양과 아주 극렬하게 대척점에 있는 그 표현이 되는 거죠. 어린 양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는 언약 백성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완강한 암소는 말씀에 거역하여 자기의 행복을 이루며 제갈 길을 고집하는 백성을 가리킵니다. 끌어다 놓으면 또, 이제, 징계를 먹고 끌어다 놓으면 또 이제 조금 여유가 숨통 틀만 하면 또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죠. 예? 그 음행하는 대로 또 가는 거죠. 늘 자기를 못 벗어 네. 암소가 가난안 문명에서 풍요의 상징인데 이스라엘을 완강한 암소라고 한 것은 자기의 행복을 향하여 무모하게 돌진하는 모습을 풍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처럼 염소도 제멋대로 하는 고집스러운 백성을 가리키겠습니다만 암소라고 하신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여호와께서 언약 안에서 그들을 더 이상 대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울러 교만한 이스라엘을 암소라고 부른 것은 베델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붙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보암이 사람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라 부르며 실제로는 여호와 대신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출애굽 때도 에 이제 <웃음> 대 제사장 아론을 저기 모세가 잠깐 안 보이니까 아론을 부축여 가지고 이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들의 신관이라는 게 그리고 그 만들어 놓고 그걸 뭐라고 하냐? 우리를 구원해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게그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그걸 형상화해놓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주 땅에 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땅에 갇힌. <웃음>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아내가 아니라 우상의 아내입니다. 이것이 17절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입니다. 음. 음.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집화입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우상에게 끌려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 연합하다는 표현에, 그, 신명기 그 18장 11절에 보면, 그, 진언자라는 뜻과 이제, 그, 붙어 있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진언자라고 하는 것은, 그, 주문을 외우는 사람이에요. 무당이 중문을 걸어도 시키는 대로 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금송아지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라 말하지만 실상 세상 행복을 약속하는 우상에 불과합니다. 우상이 세상 행복을 줄 것처럼 끄는 대로 이스라엘은 끌려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 이게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위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관련해야 돼. 메시아가 오셔서 일을 이루시는 세상을 구원하실 일과 관계를 맺어야 돼. 그리고 자기들을 높여서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는 일과 관련이 돼야 된다.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니면 이제, 이제 우상과 똑같은 거야. 우상이 세상 행복을 줄 것처럼 끄는 대로 이스라엘은 끌려갔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1절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했습니다. 선지자가 버려두라 할 만큼 이스라엘은 돌이킬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스스로 그 많은 기회를 내팽개쳤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호와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만 그들은 돌이켜 회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미혹되었으면 호세아가 전한 경고 때문에 더욱 악한 길로 질주합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리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 사명을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바다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고 이제 이사의 예언을, 예언, 인용하시는 거죠. 세상 끝에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도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귀를 막고 돌이켜 그리또를 대적합니다. 그리또를 드러내라고 하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그리또를 드러내라고 하는데 아상에 갇힌 사람은 항상 혼자예요. 서로 연합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가족들도 이용하고, 뭐, 하나님을 이용하는데, 뭐, 믿는 가족 이용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도 이용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아주, 결국은, 그리토를 전하는 그런 사람을 대적하는 거죠. 그리도를 대적하고. 적그리토가 인류의 심각한 문제를 풀어주고 행복을 줄것 같이 유혹할 때도 다들 그렇게 해서 따라갈 것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만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할수 있는 게 없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내가 존재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존재 목적이 있다. <웃음> 그런 사람한테 들리게 되는 거죠. 다른 이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귀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세상 행복에, 이 거짓에 완전히 팔려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돈이 다 해결해 줄것 같고, 권세가 다 해결해 줄것 같고, 지식이 다 해결해 줄것 같고, 무슨, 뭐, 무슨 기능이, 세상적인 어떤 방법론이 우리를 해결해 줄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귀먹걸리에서 뭐, 소경,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기고 마는 거죠. 에브라임이 얼마나 미혹되는지 18절에서 선지자가 생생하게 말합니다.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는 행음하기를 맞이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는 미쳐도 단단히 미친 짓입니다. 우상 잔치에 참여하여 독한 술에 취한 후에 입에 담지 못할 짓을 행하며 행복감에 사로잡힙니다. 우상이 약속한 풍요가 영원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해 감각이 무뎌져서 마치 행복을 이미 손에 쥔듯 여깁니다. 이 술에 취한다는 건술 취하지 만라 이런 방탕한 것이 성신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그술 취하면 세상에 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는. 그러나 이제 그 환상이. 곧 이제 환멸로 변할 것입니다. 안개가 자욱할 때, 잠시 다른 사물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만, 해가 나면 보이지 않던 모든 것만 보이고, 안개는 다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의의 빛이 비추면 우상이 약속하던 현실이 안개와 같은 것임을 처절하게 맛볼 것입니다. 내가 이게 전부다라고 봤던 것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방백들은 건국일에 누리던 평안과 부여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서는 수치를 기뻐합니다. 전혀 부끄러워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치를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뭐 잘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7절에 내가 저희의 영화를 욕이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수치를 기뻐하는 것은 결국 심판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심판할 때 매를 버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의 매를 맞고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매를 또 버는 것입니다. 10편, 73편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결국이 여로보암 이세가 죽고 32여 년 만에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완전히 망할 것입니다. 망하기 전 32년 동안 무려 네 왕조가 갈리며 여섯 사람이 왕위에 올랐다가 물러날 정도로 나라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런 일이 코앞에 들이닥쳤는데도 저들은 희희낙낙입니다. 기뻐하던 수치로 말미암아 곧피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람이 그 날개로 저희를 심라니 하신 뜻입니다.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더니 한순간에 다 휩쓸고 가듯이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갑자기 폭풍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들은 멸망의 벼랑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습니다. 풍요의 하늘로 끝없이 올라가는 줄로 착각했지만 그 착각을 곧 처절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눈앞에 현실이 말씀과 어긋나 보이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 고난 속에서 내 행복을 누리는 거죠. 세상에 죄지 죄지 않는 그걸 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가치와 영광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게 복입니까? <웃음> 말씀을 어기고도 현실이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도취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 현실이 천년만년이 이어질 것 같은 착각에서 깨어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면 바로 무너집니다. 그뭐 재앙의 그물이 걸리듯이, 불현듯, 불현듯, 새가, 재앙의 그늘에 걸리듯이.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미래를 비치고 있지 않아요. 이미 다 우리를 서로 없애도 그, 우리는 할 말이 없죠. 그런데도 우리를 오래 참으시면서 끊임없이 복음 가운데로 그리 또안으로 우리를 불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그리또를 드러내고 그리또 안에서 자라가는 일에 주력을 해야지 그게 안 되니까요 다 불안한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게 없으니까 다 불안한 거죠 세상 것으로는 다 불안합니다 방백들이 전에 없던 풍요에 힘입어 우상에게 수많은 재물을 드리며 그 고기를 먹는 동 많은 독 술에 잔뜩 취해서 악한 쾌락에 빠져 있는 이 일로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 하고 그이 사이에 뭐가 그냥 끼어 있을 때 죽게 된다입니다. 그 엄청난 저주인 겁니다. 이제 곧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 19절 끝 부분에 그 재물로 인하여. 주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생명도 주, 일반적인 생명이라도 주시고, 그, 그, 그가 살아갈 공간도 허락하시고, 그 여건도 다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그, 찾지 않냐고. 자기 행복에, 행복을, 행복에 취해가지고. 자, 자기, 마치 자기가 괜찮아서 그런 걸 누리는 걸로 착각하고. 그러면, 이제 졸지에, 부집을 직하네. 그냥. 그냥 어, 종말이 오면 끝나는 거죠. 음. 1 0편 73편 27절 보면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하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이 그냥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시험에 잠깐 들 뻔했는데 여호와의 전에 들어와서 그 해결을 받는 거죠. 주님의 주님과의 소통 속에서 주의 백성들과의 소통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목적을 알고 깨는 거예요. 그 악인의 결말을 보고 내가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복이다. 여호와를 가까이함은 세상일 다 관두고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맨날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저, 뭐, 말씀 보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도 그렇게 쓰고, 물질도 그렇게 쓰고, 건강도, 정력도, 그렇게 다 신실한 청지기로서 써야죠. 주신 것에 취해가지고,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뭐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 오늘도 또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저희 자신들을 비춰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저들이 뭐가 잘나서 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었는데 저들은 그 축복 자체에 함몰돼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셔서 언약백성 삼으신 목적을 이루는 삶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사옵나이다. 저희들은 이, 이교도들 같이 하나님이라도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행복과 번영을 추구했사옵나이다. 결국은 저들은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은사와 그 직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제 다 뒤로 던지고 현실에 자기 행복에 눈이 어두워서 살아 사옵 나이다. 그리함으로 주님이 미리 경고하신 대로 불과 30여 년 만에 완전히 몰락의 길로 들어가고 말아 사옵 나이다. 이런 것이 우리 앞에 거울같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리토 안에서 완전한 세계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적인, 세상이 주는 행복과 그 영광의 눈이 어두워진다면 저희들도 뭐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주님이 주신 그 축복된 시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말 것이 없나이다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사실을 깨우치시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여호와를 가까이하게 하시며 이제 은혜 위에 은혜로 전진해 가게 하시는지 각성해서 깨어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 존재의 가치와 목적을 잘 이루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를 예비하는 기간 동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